이번에야말로 고기 먹으러 가요 오우 야뭐 시작하자마자 죽어! AI였네? 튀어! 죽여버리겠어! 아!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하이드 앤시기라는 <웃음> 게임이고요 오늘 풀동부 분들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인사 아, 안녕하세요 간호성의 아, 하는 바 똑같이 생겨 치킨들 사이에서 서로를 고 죽이며 끝까지 살아남자. 고로 맵마다 우승하는 조건이 다름. 제한 시간까지 닭다리를 들고 있으면 이기는 닭다리 쟁탈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자가 우승하는 대매치 시간 안에 깃발을 점령하는 점령전. 제일 많이 우승한 1등에인센어 마이크 아, 꺼야 돼요 잠깐 룰, 룰이 룰 있는데 게임 시작하면은 일단 마이크를 끄고 죽으면은 마이크 켜고 서로 대화하는 걸로 아 누가 죽었는데? AI가 죽었구나 누구지? 어? 찾았어 어디갔지? 이게, 이제 각 맵마다 승리하는 조건이 다른데, 이 맵은 고기를 오랫동안 들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드르렁, 드르렁, 드르렁, 드레. 어, 뭐야? 이걸 바로 먹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덤벼, 덤벼! 아! 노가날 아! 죽였어. 아. 예. 오와... 이거 게임이 약간 막타주의네. 응, 막타주의이네. 열심히 <웃음> 아, 참고 기다리다가 막타만 치면 이기네. 근데 야 뭔가 1등이어도 보람이 없어. 뭔가 <웃음> 나... 이상한데? 효과는 너무... 오님뭘 자꾸 죽이고 있는 거죠? 야 <웃음> 이거 다들 다 죽는다. 이거. 죽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나오겠지. 사람. 아니 근데 고기는 누가 <웃음> 갖고 있어? 들켰나? 들켰나? 아, 들켰나? <웃음> 아 어, 이게 칼 찌르는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 아아 들어와 들어와이씨 들어와이씨 들어와이씨 와 미친 63. 닭인데 미친 닭 닭인데, 자, 미친 닭인데 이 정도면 자연스러워 지금이야 야아 튀어나와 야아 가자 가니 승리던... 아, 승리다 잠깐만요 다아 오지마 우와우와 아, 아 그래. 어? 그래도 어? 이겼다. 어? 잘 나오네. 근데 약간 근데.. 아 어? 아 고기 아무도 안 먹어. 그냥 쉬어, 그냥. 고기를 먹기 전에 모두를 제거한다. 이이 어떻게 해는데 아! 어! 어떡 1타 2필입니까? 키 AI가 되게 개시네. 사람처럼 움직인다.. 고기... 퐁 고기... 속에 내라면. <웃음> 아. 와.. 아! 와 진짜 괴롭히네 아! 그렇게 잘한다 <웃음> 칼을 잘못 위둘렀어 아. <웃음> 고기 왜 아무도 안 먹어? 미치고기까지 징그려 고기사어 아니야 아니, 다, 다 죽이고 먹 거야. 와 윤뱅지 진짜 연기 미쳤다 AI인 척 가만히 있다가 바로 등에다 칼 꽂는 거봐 아. 죽으면 뭐해 죽겠는데 내가 수호천사가 되어줄게 마늘아, 수호천사 <웃음> <마늘>. 한 번만 <웃음> 이기 하아 잠시 후 어. 거야 우욱 끊고 달달려 달려달려 달려달려 와식아아아 달리는 거야 경쾌한 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 그냥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아아 아 엄마. 엄마. 아야 오지 마세요. 할리야 할리님, 할아오 무슨 짓이야 지금이야. 오지 마. 아무도 오지 마. 다 죽여버리겠어. 내 앞에 놓우였다니 와. AI인 줄 알았더니 준이었어. 앞에 막지 마. 오게 됐어. 막지 마. 어 아무도 오지! <웃음> 아무도 오지! <웃음> 와! <아무도 웃음> <아무도 웃음> 와 이걸 양배추가 막았네. 양배추래. <웃음> 저기, 저기 저거 뭐, 뭐라 뭐 그러지? 회전초 <웃음> 그래. 회전초인 거 같아요. 이거 이거 초콜릿 같다. 회전초에 걸려서 <웃음> <그냥> 죽었어. 안 <웃음> 돼! <웃음> 와, 새벽이가 이겼다. <웃음> 이번에야말로 고기 먹으러 가요. <웃음> <웃음> 오우, 야뭐 시작하자마자. 죽어! 우리. AI였네? 튀 죽여버리겠어! 야, <웃음> 야 너고기참 맛있어 보인다. 이리 와라, 도 <웃음> 너 이리 와. 고떻게 봐? <웃음> 와, 고렇게 빨라, 고렇게 빨라. 고기 참 맛있겠다도 감자. 와, 딱 어, 빨라. 와, 칼이 안다 칼이 안는다고이렇게 예, 아, 고렇게 고렇게, 승리. 고렇게점 이거 꼴찌! 꼴찌 <웃음> 대항전 해야 되는 거 아님? 이 정도는. 결정전. 쳐. 또또또또 또. 누구야? 야 누구야? 야너 누구야? 오지 마이하네 오지 마이씨! 이게 안났네. 오지 마이, 어, 안 오지 마이 아! 뭐야? <놀람> 노우가 어이? 유령인 상태로 고기를 먹었는데? 어? 뭐야 이거 <놀람> <놀람> <놀람> 뭐야 <놀람> 저... <놀람> 야 진짜 미친 게임! <놀람> 야 너가 노우 <너> 좀 죽여봐! <놀람> <놀람> <진짜> <놀람> 게임 수준 <놀람> 실화냐? <놀람> 뭐야? 죽어 뭐야 왜또고르케가 이겼어? 와 이거 죽인 사람으로 되는 이거 많이 죽여야 돼요? 네. <웃음> 어, <재밌게. 웃음> 플레이 자체가 <차트가> 어. 버그 리포트야. <웃음> 갑자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냐말좀 해. 거이 <웃음> 무서워요. 너냐? 야,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이와 누워! 우리 이거 심리전 아니었어요? 누워! 심리전 따위 개나조라지! 다 놀아줘! 아아아아! 케매맥! 다르다간! 어 이거 어미고! 안녕! 미친이지! 와 진짜 구경만 하고 있었네? 왜 달려? 윙팩 지리와! 와! 이겨졌어! 왜 점점 애들이 다 기대하는 거 같지? 진짜? 방금 전에 빌딩 돌던 사람 누구냐? 드디어 새로운 맵! 이거 깃발 점령이요. 변명을 하고 나오면 되나요? 건드리고 나와서 저 시간초 동안 아... 다른 사람이 깃발안 건드리고 오래 있으면 되는데 아... 그냥 다 죽이는 거라고 아...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계속 다른 사람이 못 건드릴 못 거니까. 나도 못 빨리 죽 오케이! 단네라 우명한 것들! 칼빵 다가려주겠어 <웃음> <안전 중에서. 웃음> 야 천재로 너야! 눈잖아로와 에이씨 로와씨김희이리다김희 발견 차이! 아아! 뺑지 뺑지 뺑지 뺑지 뺑지 어디어 뺑지 어딨 뺑지 어디어어 욕하 때면 안돼요 점령을날의것다 이번 에한반로 1점을 가져가리 살짝 밀려요 어안 밀리는데? 금 밀린다 밀거 들어와 들어왔다! 김희 어떻게 되 윤페채! 미쳤다. 다 수전이 나다지이야 아, 야! 야! 근데 이 게임도 약간 이런 요소들 많아지고 이러면 또 나름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어 게임 시스템이랑 버그만 좀 많이 잡으면 새벽아 노트북 괜찮은 거니? 아 살려줘! <웃음> 나, 아니 아니야? 왜 목소리가 점점 닭처럼 변해? 난리났네. 야! 이게 죽었더니 갈리러다가 아. 아 야! 골늘골쪘봉 거기 아, 좀만 더 가면 당신의 원수가 있어 평소 우한건 키밍! 아우 키밍이다 키밍이다 키움이. 큰일 날뻔했네 와이씨 어 뭐야 이거! 너 뭐야! 일로요 아이고 먼지 달린다 그만 뛰어라 어, 고 <웃음> <웃음> 저게 뭐 하는 거데뭐 <웃음> 해요 두비? <툭이? 웃음> 아! 어. 살아는 사람이 있어? 이거 다른 사람이 선점하면1 5로 다시 그거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오지서 오지마 오지어오갔어오지너지 많아서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어. 어디 마지마이지마지지오지지마 오지마 오지마 지마지마지 이번에아깃발 이점을 사수하겠어. 누구냐 너? 오 눈앞에서. 이것 좀 재밌겠다. 새벽시가 다 서고 다니고 있어. <목소리> <목소리> 뭐야? 아 로봇샷! 러브샷! 로봇샷을 눈 앞에서 보고 말았어. 사이 좋네 불동부. <목소리> <풀동복. 목소리> 뭐야 나밖에 없어요 지금? 후보미 음... 사장님 주님 <목소리> 이렇게 아. 살아 있는 것 같아요. 호본미 지금 없는 척 하고 있었는데 까비. 캠드르면 보여요? 보이는구나. <웃음> 아와소보와 날카로운데. 에뱅지가 있는데 소보이 이길 리가 없어. 기를 지이고 그래요. <웃음> 할수 있지. 소범아 너의 능력을 그래요? 보여줘. 아, 잘해소범소갈 <웃음> <웃음> 거야. 와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에아 죽여놔? 없었는데? 뭐야, 이거? 이번 너, 판 게... 무효처리 뭐, 뭐, 뭐,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무효하잖아! 뭐, 뭐, 뭐, 뭐, 시스템까지 소음을 나, 나, 안 도와주네. 야나 열심히 했는데. 진짜 <웃음> <나> 너무하다 게임. <웃음> 왜 이렇게 조용해? 나는 숨죽이는 거 봐. 너무 <웃음> <웃음> 무서워. 나 혼신의 연기 중이에요, 지금. 야, 막판은 너... 일당한 사람 무조건 체킨 원래 <웃음> 같이 개잖아 뭐야 나 어떻게 죽였어? 당신! 당신! 음, 음. 아짠 떠! <웃음> 아 까리! 아, 까리. <웃음> 당신의 군 3명! 아, 나, 나, 그래도 얘가 나찔넣는데아 엄마! 강력하여! <웃음> 하! 고렇게! 오! 오! 이리 와 씨! 아! 어? 난왜 이리 와? 1기토 1기토! 잠깐만 우리 둘이야? 아니야 한명 살아있어! 소범 살아있어! 소범이! 소범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웃음> 어... 너구나! 어? 어? A.I.인데. 오구오 <웃음> 가까워요. 아, 아, 가까워요. 가까워요. 와. 와. 오. 오. 우리 한숨만 움직이아 A.I. 똥고 어. 주변에서 거려소이 진짜 가만히 있다가 우리 등에 칼 꽂는 거 아니야? 까요 그거 리고지저 인간 진짜 무서워. <웃음> 아냐 <너, 너>, <웃음> 아이고 닭들 다 죽는다 와 그냥 뛰어다니는 사람들끼리만 죽여, 죽여 죽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아 아, 진짜 잘 죽는 키이 아, 와. 1대1 <목소리> 와소검 달려 소검 달려 뭐냐 와 로봇 <웃음> 와소검이 <너의> 와. <웃음> 이겼어 점령한 우와, 상태로 졌다. 죽여서 그런가 봐야 공동 일자웅을 가리자 우리 우리는 구석에서 그냥 다 구경하고 있고 키미밍이랑 윤뱅지 둘 중에 누가 살아남나 <웃음> 아니 <웃음> 이러면 피치컬 전이잖아요 그럼 가시 주어야 이아 그러네 가시로 가세요 아오아 실력이 알아서 지켜주네. 손 뻗어 지금 만 일단 여분 나쁘네. 아 나도 아, 애애 졌어. 졌어. 누구야? 아, 아, 스파이크 누구야? 스파이크 누구야? 스파이크가 가시야 아, 멍청아. 스파이크. 아, 가 스파이크 함정이라고 아, 보세요. 아, 스파이크는 가시로 보이세요. 좋았어. 아다 죽었어. 놀라마. 지금 서로 AI 척하고 있다. 고난 여기. 1위 이센티브. 난 여기 있다. 이센티브는 누가 가져갈 것인가? 와안 하던 대로 비겁하게 하겠어요 여기는 다 잡히기 전에 빨리 나. 아냐 우리, 발리리고리어 우리, 우 떨고 있어, <웃음> <웃음> <웃음> 와, 저... 있어 정, 키비비 어떤 자식이야? 어떤 자식이야? 우리, 우리, 우리, 우이야리 우리, 우리, 우리, 우 너냐? 오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리, 우 자 이렇게 가볍게 즐겨본 하이드 앤 치기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이거 잘 다듬으면 그래도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 될것 같은데 아직은 솔직히 똥겜의 스멜이 너무 지독해서 환불해 환불할거야 님네. 우리 풀동부랑 함께하니까 너무 재밌었네요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치킨이가 뜯으러 갑시다 아들 안녕